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3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6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시외의 별적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 선화증권 이용의 한계와 해상 화물 운송장 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어, 먼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통적 선하증권의 이용한계와 회상화물장 이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통적 선하증권 이용의 한계,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회상화물장 이용의 효과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고속성 문제가 전통적 선하증권 이용의 한계의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어, 권한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본선이 양육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화증권이 수화인에게 먼저 도착될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전동적 선화증권을 다른 형태의 선적서류와 대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컨테이너화가 진행이 되면서 1960년대 이후 해상운송에 컨테이너화가 도입이 되었는데, 선박의 운항 속도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지만 선적 서류의 흐름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써 운송물이 선적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많은 운임 수입을 올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선적 서류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위험으로 선화증권의 제시 없이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곤혹스러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화증권의 제시 없이 운송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제시증권성 또는 상환증권성과 같은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의하여 여기에 따른 위험을 전부 운송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테하이통뱅크 의 람버클라사이클 컴퍼니 사건 이후 각국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통적선라증권의 사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운송물을 인도하고 신속한 회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최선의 추가 운송계약의 이행 기회에 의 상실했다는 상당한 손해감수 운송인이 항의 일정 때문에 선라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만일 인도가 잘못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부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요또수화인의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창고 보관료가 늘어나고 보관 중인 운송물에 대한 멸실 훼손의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시장성 상실된 것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선화증권 없이 운송물을 인도 받는 데 따른 담보 제공 및 금융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 것이죠. 어, 이러한 여러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고속선의 문제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어, 북대시양항로 한일항로, 한중항로에 서와 같이 근거리항로에 있어서는 고속선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 대응해서 어, 기존 선, 선화 전통적 선화증권을 사용하면서 선하증권 원본 한통을 선장에게 탁송한다든지 보증도를 한다든지 수화인에 대한 선하증권의 직송 등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을 훼손하는 탈법적인 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어, 선박과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선화증권을 비롯한 선적소리가 먼저 수화인에게 도착하는 것이 무역의 일반적인 관행인데, 어, 선박의 고속화와 해상운송은 컨테이너화로 운송물이 선적소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의 핵심은 운송증권이 먼저 도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데요. 어, 운송증권의 심사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의 운송증권 심사의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UCP 600 제15조에서는 증권 접수일 익영업일을 기산일로 하고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기대나 은행 간의 경쟁 관계 등을 반영한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를 달리 해서 하는데 은행 간 신용장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상환은행은 대금 접수를 첨부를 접수한 이일부터 상영업일 이내 결제하여 야 하며 개설은행은 최영업일 이내에 거절 통보를 하든지 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상환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러한 업무 처리 기한이 매입은행의 매입 업무 처리 시 중용되지 는 않습니다. 최근의 실무에서는 증권 접수일의 이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5경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로 증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금 결제에 따른 은행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전송 방법 등을 사용하여 증권의 전달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여도 증권심사기간을 선박의 항의 기간으로 무조건 단축할 수는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어, 저도 이제 세미나를 다녀보면은 어, 무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페이퍼리스 어, 즉그 서류 없이 전자식으로 이러한 그 서류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뭐 몇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이런 서류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결국,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서류만 심사하고, 어, 대금,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고, 어, 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견하고 나서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위한 심사기간을 계속해서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이 운항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운송중권의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수출이 대금의 결제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도 대금 결제 방법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장기 거래로 인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다국적 기업이나 본지점 간의 거래나 이러한 경우는 굳이 신용장 거래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운송물 인수도가 가능한 해상 화물 운송장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1 9 9 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결제나 수출결제, 신용장 거래가 약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어, 수출입 대금 결제에 있어서 신용장 거래 비중이 약 30% 이하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아닌 다른 운송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 결국 이렇게 된다면 비유통운송증권인 해상화물 운송장 또는 스트레이트 비율을 활용하기에 아주 어, 유리한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결제 형태별 수출 통계를 보시면은, 어, 뭐 이런 형태로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통계된 건데, 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OD, DADP, 기타, 모상유상, 분할영수 방식, 일남출급일시, 기안부일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LC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LC 비중이 29.9%에서 18%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기존 대책과 한계에 대해서 보면요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선장에게 보내서 바로 선박이 도착하자마자 수화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뭐 이렇게 하면 화물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은행 담보로서 선화증권을 수령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물론 이것은 은행의 담보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 결제를 한다든지 대금 결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 자체의 한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통성이 없다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통이 필요 없다면, 유통, 비유통증권인 해상화물 운송장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까 하는 문제는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보증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선화증권 소진이 모르는 상태에서 운송물을 제3자에 인도할기 때문에, 이 완전히 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수화인에 대한 선화증권 직송 문제가 있는데요 어그 선화증권을 바로 이제 수화인에게 보내버리는데 이것도 이제 담보력이 없게, 담보권으로 력담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을 원지훼손, 쓰렌더 비엘인데 발행하자마자 바로 회수시키고 유통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뭐, 이것도 기명식 선화증권, 즉, 그 비유통 선화증권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 그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선화증권을 목적지에서 발행하거나, 제3지에서 발행하는 것도, 어, 뭐 통상의 운송물 거래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유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보증도의 경우는 어, 화물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이, 그 운송물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증도는 그 사이에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보증도를 대체하기이는 해상 화물 운송장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상 화물 운송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상화물 운송장을 이용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냐? 아, 운송 서류 발행 및 취급 절차 간소화로 인한 운송물의 신속한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권한증권이 아니니까 증권을 통해서 유통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 위조 등에 의한 사기행위 방지 효과가, 있다. 이거 직접 운송물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요. 아, 그 다음에 전자문서화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을 유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화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 어, 뒤에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CWAB의 경우에는 어, 김영수와인에게 운송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권이 유통될 필요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서나 뭐, 어, 어, 최상 화물 운송장은 심지어는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는 정도로 전자문서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은 제출 없이 운송물을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도에 따른 분쟁 소지도 없고 보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을 분실하더라도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수화인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합니다.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선적 서류를 직송함으로 발생되는, 어, 이러한 사무, 오의 간소화 신속화가 이어지게되고 수하인이 경비절용할때 도움이 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선화증권을 사용하느냐. 어, 그, 관습적으로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대금 결제나 해상 매매, 이, 운송 도중의 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아, 여전히 사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화물운송장과 관련된 국제규범과 각국의 법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범과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 그 다음에 1992년 해상인권운송법, 인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운송 중 물건을 전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상화물운송장 전기선운송장 화물수령증 등과 같은 비유통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코타운 2020은 11개 무역 조건의 해상화물운송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와는 약정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인도 증거로 제공하는 증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UCP600에서는 1993년 제5차 개정에서 런니고시업을 c 위 a b 라는 명칭으로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이후에 어, 그 은행에서 신용장상 해상화물 운송장을 요구하게 되면 은행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이 선적되었음이 명시되고 선적항과 수령지 또는 양육항과 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예정된 선적항이나 양육항이 기재되었어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항과 양육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발행된 원본 전통이 첨부될 것, 용성계약 또는 범선에 의한 운송에 표시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UCP-500의 규정은 UCP-621조에서도 그대로 어, 자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화물 운송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폼 룰즈 포 시웨이빌이라고 하는데요. 어, 국제해법의 CMI에서 해상 화물 운송장 사용 필요성과 어,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미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 당사자의 권리의 책임을 규율한 하 국제 규칙이나 협약이 존재하지, 않,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작업에 이 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6월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1990년 8월 전문 8개조로 된 유니폼 룰즈 포시위를 채택하게 됩니다. 채택 경위는 뭐좀 제가 생략을 하고 어, 내용을 보면 은 적용 범위에서 어, 이름을 명칭을 CMI Rule for C-Wave이라고 부르게 되고 운송계약의 서면 여부에 관계없이 선화증권 또는 어, 이와 유사한 권한증권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 정의 규정을 두어서 운송계약은 해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는 일체의 운송계약 운송물은 운송계약에 의거 어, 운송된 또는 운송을 위해 수령한 일체의 니다 운송인이나 소아인은 운송계약에 지정되어 있거나 그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 소아인은 운송계약에 지정되어 있거나 그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 또는 제6조 어, 관로 항의 Y항 1항에 의거 소아인으로 대체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제3조에서는 대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영국법상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조 1항에서 송하인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또송하인은 그렇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운송인에게 보장한다또 2항에서 수하인이 운송계약을 중고법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거나 제소당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수화인은 선라증권 또는 유사한권한증권에 삽입된 운송계약에서 부담하는 책임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격지자 간의 거래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송화인인데 이 권리의 행사는 도착했을 때 수화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조문고 오히려 송하인의 과실에 대하여 수하인이 책임을 질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하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수 있게 하는 목적 및문송인을 불법행위를 보는 왕청구로부터 보호할 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 및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4조 1항에서 운송계약은 선화증권 또는 유사한 권한증권에 운송계약이 삽입되었을 경우 강행 적용되었어야 할 일체의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운송계약에 그 협약 또는 법에 반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협약 또는 법은 적용이 된다고 있습니다. 이 2항에서 항상 1항의 규정을 전제로 운송계약은 다음 요인에 규율 된다. 해서 이 규칙, 또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해상 구간, 유해 구간에 대한 운송 조건 및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포함된 운송면의 표준 조건, 다음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일체 기타 일체의 조건, 4조 3항에서는 위, E, B 또는 C 조건과 그이 e 규칙이 상충하면 이 규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명세에 대해서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3조 4항 5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송아인은 자기가 제공한 운송물 면세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멸실 훼손 또는 비용을 운송인에게 배상합니다이양 운송인의 유보 문구가 없으면 운송물의 수량 또는 상태에 대한 해상 화물 운송장 또는 유사한 증권상의 일체의 기재는 운송인과 송아인 사이에는 기재된 내용을 운송물에 수행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되고 운송인과 수아인 사이에는 수아인이 항상 선의로 행동할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의 운송물을 수령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운송물 처분권과 관련해서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송하인은 아래 이해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송하인은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중거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면 송하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추가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속하에 서면 또는 기타 운송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적절히 통제하고 목적지에 운송물이 도착하는 수하인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하인이명칭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어, 이항에서는수하인에게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에 운송물의 처분권을 수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을 행사한 때는 해상화물운송장 또는 유사한 증권의 그 사실이 명기되어야 다 선택권이 행사되면 수화인은 위 1항에 규정된 권리를 유보하며 송화인의 권리를 중단한다유통불가 증권인 해상화물 운송장의 법적 성질에 하는 것으로 기명 수화인의 확인에 대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도에 대해서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은 수화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을 증명하면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수화인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수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도착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8조에서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 또는 제4조의의거 운송계약에 삽입되는 규정이 운송계약에 강행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그 규정은 서로 상충하는 범위까지 무효로 한다. 운송에 적용되는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의 강행규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 운명하여이 규칙과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안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영국의 1992년 코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1조에서 그 해상화물 운송장을 선라증권이외의 해상운송증권의 한종류로 인정하고 있고요. 유통식, 유통 불가 기명식 선라증권을 해상화물 운송장이라 이렇게 아예 그 정의를 했습니다. 수화인을 특정하는 운송 서류를 해상 화물 운송장으로 정의를 했고, 전자식으로 발행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제 2조에서 김영 수화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 화물 운송장의 이 김영 수화인은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목적지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적지에서 운송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능 수화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거나 어, 다음은 제4조와 5조에서 증거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과 또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미국의 연방선화증권법인데요. 연방선화증권법 8103조에서는 유통증권과 유통불가증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통불가증권인 기명선화증권이 그 해상화물운송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기명수화인에게 어, 운송물을 의도해야 된다. 또 배소양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유통성을 본질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법, 설화증권과 유통불가증권을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설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즉, 미국법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어, 과거의 스트레이트 비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 이, 결국 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화증권과 어, 유통불가설화증권 즉,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과 효력을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해상화물 운송장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오늘은 그 의의와 발행정도까지만 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화증권과 비교할 때 해상화물 운송장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비유통 운송증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CMI 규칙에서도 어, 제1조에서 이 규칙은 유통선화증권 혹은 유상권은증권이 아닌 운송계획에 적용된다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1992년 고부사 제1조 2와 제3항 규정, 규정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습 어,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해상화물운송장은 권한증권이 아니다 라는 언어를 명시하자고 했는데 미국 대표는 그것은 법규정의 결론이지 종료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현재의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통이 안되는 증권이니까 권한증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영국 의 1992년 코보사 제1조 3항이나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과는 달리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장이 비유가증권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비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의규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 운송계약의 증거라는 점,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 운송이나 기명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해상화물 운송장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에는 모든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입법이 되었는데요.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의 입장을 참조해서 상법은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은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장의 정의규정을 두어 비유통운송증권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 상법은 여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거의 유일한 운송증권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는증권이라는 점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을 배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송증권이고, 시 w a y 외에도 n o n r e v e r i b l e w a y b i l l Line-Waybill, Ocean-Waybill, Cargo Key r e s e Data f i g 등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 용어도 해상 운송장, 해상 화물 운송장, 해상 운송 증권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소위 비유통 운송 증권으로서 운송계약과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근데 어, 이러한 제 본질을 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법이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이 어느 규정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거요 영국의 1992년 코브사 제1조 사망과 같이 정의 규정 또는 법률 요건을 규정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연방사화증권법과 같이 비유통증권과 유통증권과 비유통증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개념이나 법률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러, 이러한, 즉, 그, 유통성이 없는 운송증권으로서, 뭐, 어떤 혈액이 발생되는 것을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또, 해상, 비유통증권, 해상화물 운송장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것을 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상화물운송장을 용어보다 개념과 요건과 같은 해상화물운송장의 본질을 어, 입법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행과 관련해서 상법제 863조 1항 전단은 운송이나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려는 이우가 있고, 어, 송화인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송인이 송화인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선화증권을 발행할 것인가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송화인 측에 있다는 규정, 어,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송화인 및 또는 수화인 등의 화주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때문인데요. 에때문 다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면 은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선하증권의 발행으로부터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으로의 변경은 본선 출항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에 대해서요. 상법 제863조 1항 제2문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해상화물 운송장을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발행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 최대 문제점은 선화증권의 이증권 어, 선의의 소지인이 운송을 인도청구권의 운송인에게 어,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물권적 효력을 어느 정도 전자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등록기관에 어, 원소지인을 등록하고 신소지인에게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방법과 선화증권을 유통성이 없는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대체하여 전자화하는 방법 등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해상화물 운송장을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이 전자식 발행은 방법상 특별한 제한이 필요 없고 유효 손쉽고 추가 비용이 거의 필요 없는 정도로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약식 해상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는 데 해상 화물 운송장도 약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역 절차의 간이와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식 해상 화물 운송장에서는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지, 목적지, 수량, 운송물의 상태 등에 대한 기재사항은선하증권과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계약을 이용을 기재한 약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뒷면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약식 해상화물 운송장은 1971년 5월 ACL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1975년에는 스웨디시 브로스트롬 그룹이 뒷면이 완전히 백지로 된 블랭크백 어, 다큐먼트 형태의 해상화물 운송장과 사라진 권을 발행했고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처럼 법률로서, 어, 블랭크백, 어, 블랭크백 보험을 어,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블랙이 아닌 것 블랭크입니다. 어, 약제 운송증권은 무역거래 정보가 축소됨으로써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운송증권의 전자 문서화의 준비 단계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UCP 621조 A항 5에서는 운송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는 것과 운송의 제조권의내용이 심사되지 아니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약식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중급법 등의 중요한 약관에 대해서 송아인은 운송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될 기회가 있지만 수아인은 이를 알수 없어서 불안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불안은 어, 선화증권 뿐만 아니고 어, 해상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뽑아야 습니다 다음은 발행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 실무상 해상화물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원본 한 통만 발행해왔습니다. 어, 수에프로가 처음부터 한 통만 발행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때문이었고, 한 통만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의 인쇄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복사본은 수통이 은행 및 통관 절차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많은 경우에는 8통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과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에서는 원본의 발행부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이건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비유통운송증권이기 때문에 복수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교본등을 봤는데요. 어,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에 대한 다음 설명중좀 올바른 데서 네가지의 신문 중에서 어,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그 36강 강의를 어, 여기서 어, 마치